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게 늦었어요 되게 늦었는데 지금 몇 시지? 지금은 새벽 1시 23분입니다 또 오늘은 이 늦은 심야 시간에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같이 꾸밀 다이어리는 이미니미한3 0 다이어리인데 요즘에 제 영상들 댓글에 3 0 다이어리 구매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3 0 다이어리 앞으로 많이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깜찍한 성공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 속지로 활용할 건이 이 검은색 색지를 활용해서 속지로 쓸 거고, 로 써야되니까 크기를 맞춰서 이 검은색 색지를 잘라줄게요 지금 가족들이 다 자고 있어서 제가 최대한 조용조용 다이얼 꾸미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재료를 써보려고 해요 오늘 써볼 재료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그거 어디냐? 네일 재료? 네일 파츠? 네 오늘 네일 파츠를 활용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목공용 불을 좀 짜서 준비를 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밤하늘에 별이 뜬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해요 일단 그러려면 달도 하나 있어야겠죠? 작은 별들도 이렇게 있고 우선 대충 배치를 좀 하고 그냥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적당히 바르고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면 되는데 이게 원래 네일 파츠다보니까 약간 굴곡이 있어요 이 표면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해서 조심조심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좀 쉽고 편하게 할까요? 여기다 묻, 이렇게 풀을 묻혀놓을까? 이 위에 얘네를 올리는 거지. 어차피 목공용 풀은 마르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게 물론 마르면 투명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풀을 많이 쓰면 안 예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약간, 잠깐이었지만, 장인의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약간, 별 뜬, 어, 근데 예쁘다. 굉장히 예쁘네요, 생각보다. 아무튼 뭐, 여기 별이 뜬 듯한, 여 그런, 밤하늘 느낌. 아, 여기 하나 더 할까요? 뭔가, 갑자기. 여기 있지만 하나 더 해드릴 것 같은데 흉롤 스티커를 하나 쓰고 싶은데.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예쁜데, 그죠? 이런 느낌이 예쁜데.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지. 이 정도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이 정도 붙이고 이게 워낙 작아서 버리는 게 많아서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어 그래도 예쁘다 음, 간단하게 글씨를 써줬는데, 에그머니나 이거. 여기 뚫어야 되는데? 뚫으면 글씨 뚫릴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아! 이 글씨가 조금 뚫렸는데, 조금 슬프지만, 그리고 제가 이쪽에는 지금 약간 지치는 감정이 있어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을 많이 들여서 지친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거를 여기 좀도 잘라서 찢어서 이렇게 하면은 예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붙이면 성운하다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를 덧대서 이런 식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종이 조각을 먼저 풀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먼저 붙이고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이그 위에 흰색 젤리롤 펜으로 글을 쓸건데 제 오늘의 쓱 하고싶은 말을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풀 테이프를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붙이도록 합니다 약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 스티커들 중에서는 좀 작은 사이즈인 친구인데 이런... 약간 느낌으로 이제 다이어리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에 끼우기 전에 마저 타공 마무리를 뚝딱 뚝딱 요렇게 하고 이제 다이어리에 끼워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약간 아트적인 느낌이 조금 있는 오늘의 다고입니다 오늘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어 예쁘, 어 예쁘네 오늘 되게 예쁘네 오늘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 오늘 날짜를 어디에 감피팅에 써놓을까요 약간 여기 이런 데다 약간 이렇게 오 날짜를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이곳에 바로 이곳에 굉장히 작고 작고 작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 파츠 내일 재료를 활용해서 이런식으로 꾸며봤어요 근데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자아 여러분들도 네일 재료 같은거 활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내일 재료는 올리브요? 이런데가 도 많고 이제 여름이 될수록 더 많이 나올거예요 그리고 뭐 인터넷상에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이렇게 활용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이 올게요 안녕 바이